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S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지난 2월 13일 제22대 유지범 총장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언론 3사인 성균타임즈, 성대신문, 성대방송국이 함께한 간담회였는데요. 유지범 총장은 10년, 20년을 넘어 600년까지 우리 성균관대학교를 존경받는 대학교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는 등 다양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백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개면년 새해를 맞아 우리 학교에선 제22대 유지범 총장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유지범 총장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며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석사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과 박사 출신으로 우리 학교에선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로서 자연과학 캠퍼스 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인류와 미래사회를 위한 담대한 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유지범 총장은 지난 2월 13일에 개최된 언론 3사 간담회에서 향후에도 존경받을 수 있는 대학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참 이렇게 총장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자리에 오게됐다는건참 어,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어, 감사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책임감에 부담감이 너무 크다 이게 제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범 총장은 교육시스템 보안 산학생태계 시스템 강화 등 학교 구성원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걸맞는 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우리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배출하고 앞으로 얼마큼 만더 아까 의견 대로 서스테이너블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존경받는 대학이 되는 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다는 거고 교육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냐면 학생들한테 좀더 많은 선택권을 돌려주겠다고 라 하는 건데 더불어 유지범 총장은 교수와 연구자들을 위한 신산업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교육상 효과나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의 많은 건의가 도움될 것이라는 답변을 남겼는데요.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단순히 과거의 전통과 인의 예지가 아니라 우리 학교를 떠올렸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브랜드, 성대다움을 정의 내리기 위해 꾸준히 고민해 나갈 것이라 전했습니다. 끝으로 유지범 총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꿈과 미래를 향한 담대한 도전을 바탕으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앞으로의 성균관대학교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SUBS 뉴스 백수연입니다.